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. 오늘은 콜라와 밀키스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원샷해보겠습니다 차. 아, 김빠진 맥주의 맛이 났는데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2점이었어요 예상외도 기대 이하의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원하신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